우리 지금 영어에서 생략구문 생략구문 자, 일단 가장 중요한게 뭘까요? 생략구문에서 가장 중요한게 응? 생략구문 개념을 여기다 쓸게요 생략구문 첫번째 반복 반복되는건 모두 생략할 수있어 이게 기본이야 반복되는건 모두 생략할 수있어 언니 여기 볼까? 여기 봐. 아 위험한 반도 갈게요. 성공적인 혁명은 뭐다? 자 정치입니다. 어 되겠어? 스테이션. 어. 근데 뭐라고 써? 성공적이지 못한 혁명은 뭐가 되는 거야? 범죄자가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결국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성공하면 혁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않아? 음 그리고 뭐야? 실패하면 반역자가 되는 거다. 여기, 자, 봐봐. 반복되잖아. 이게 생략됐다. 이게 뭐라 뭐야? 반복이에요. 반복되잖아. 맞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런거 이런 주어동사 목적어 나왔는데, 자, 이렇게 병렬구조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현상들이 되게 많아요. 엔드나 버시나 아니면 오와 같은 병렬구조가 나왔을 때또 주어동사 목적을 나올 수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주어동사와 여기 나와 있는 주어동사가 같아요. 그럼 뭐야? 생략해주고 목적어만 써줘서 얘네 둘이서 병렬 구조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제 같으면 자이 반복이야 첫 번째 반복이었어 두 번째 뭐니 뭐가 있어 자 다음 부사절에서야 부사절에서 주어 동사 생략이야 그런데 쓸게딴 동사는 안돼 주어 플러스 비등사의 생략이야. 요거 가능합니다. 다음, 세 번째 씁니다. 목적, 절을 이끄는, 목적, 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생략합니다. 목적, 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생략한다. 와, 아, 대, 생략. 뭐. 근데, 이런 건안 하는 거야. I believe, 저는 믿어요. 뭐라고? 음, 그녀가, 그녀가, 뭐할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믿어요. 뭐 이런 식으로. s u 이 s i 생각할 수 있잖아. 왜? 이게 전체가 뭐야? 목적어잖아. 그 목적절를 이끄는 목적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적적 관계 대명사도 생략합니다. 목적적 관계 대명사도 생략한다. 관계 대명사. 목적적 관계 대명사가 어떤 게 있는데? 응? 어떤 게 있어? 꿈이나 아니면 또뭐 있어? 어, 위치나 아니면 되시겠지. 다른 거 있어? 목적적 관계 대명사 쓸수 있는 게 생략. 이거 어, 기분이야. 응? 목적적 관계 대명사도 생략된다. 맞지? 생략한단 말이야. 말이야. 문장 촥 나오고, 선행사 나올 거 아냐? 선행사 뭐로 하는 게 명사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훔이나 아니면 뭐 휘치나 뭐 이런 거 나오고, 여기 또뭐 나오겠니? 어, 주어 나오고. 주어도 뭐야, 보통. 명사는 명사 아니야? 동사 나오잖아. 이럴 때 생략한단 말이야. 요게 뭐야, 그러면? 어, 그치. 게 타동사일까요? 생략 없죠. 요게 목적 없어. 아니면 뭐 전시사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상상, 아, 이거, 이게 더 중요해. 선행사 명사 그 다음에 뒤에 주어명사 에서 명사 명사가 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이에 딱감잡아야 돼요. 아 명사 명사가 왔어. 그럼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수동사가 나와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거 아니면 배포야 명사 명사가 나왔으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반목직목 사양식 목적어 목적, 목적보 오형식 아니면 목적 방향에서 생명 알겠어? 선행사, 명선명차전. 명사 꼭 알고. 마지막. 마지막. 뭘까? 어? 다 했나? 다한것 같은데? 다 했네. 됐어. 요 자, 개념이 잡혀갑니다. 이건 뭘까요, 그러면? 여기, 이문. 왜다 나니? 왜문 파란색이지, 파란색. 이문. 가자. 자, 나비는. 알을 낳아요. 어쩌고 있죠 어디에? 식물에. 식물에. 어떤 식물이야? 새끼가. 자, 여기서 둘 중에 하나야. 선행사랑상 주동사 뒤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 어. 새끼들이 바로 뭐야? 그것을 먹이로 먹습니다. 새끼들이 그것들을 먹어. 요 나비는. 식물을, 식물 위에 알을 낳는다고 했잖아. 그럼 선행사가 들어와서, 선행사가 뭐야? 얘야, 얘야. 식물이 먹는 게 아니지? 새끼들이 식물을 먹어요? 먹이요? 아니면 알을? 알을 낳고요? 식물이겠네, 식물. 얘가 이게 선행사겠네, 그지? 이게 선행사. 왜? 얘가 들어와서 뭘로 들어가? 오늘 목적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전 진짜 오늘 목적으로.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목적격 방위 명사니까 생략 가능하고요. 목적격이라면, 명사, 명사 나왔잖아. d 영 명사, 어플랜트, 명사. 대체. 하나는, 마지막 하나는 뭐냐? 해봐. 어, 분명히 부산을 읽은 접속사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접속사 나왔는데 뭐가 없어요? 뭐 없죠? 없으면, 얘들아 봐봐. 이 속에서 찾아야 돼. 여기에 대한 주제로는 얘야. 얘 복수니, 한순이. 새끼들이니까 복수죠. 자, 시작은 오니, 어, 뭐말 거예요, 윌 어, 그럼 윌 쓸까? 아니야, 시간불사적이네 그럼 뭐써는데 아, 생략. 부사절 속에서 주어프로스, 비정서 생략. 이거 부사절 속에서 주어프로스, 비정서 생략. 맞죠? 그 새끼들이 뭐야? 부화되면, 이렇게 되죠. 그죠? 뭐, 그것들이 부화되면, 그 새끼들이, 알이아 알. 나비가 낳은 알. 새끼들이 부화되면, 그 새끼들이 먹이로 할 그러한 식물 위에다가 바로 나비들 알을 낳는다. 이렇게